자, 그럼 지금부터 ssh 서버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ssh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삭제를 할 건데, 이거 삭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제가 삭제하고 설치하는 모습을 그냥 구경하세요. 예, 굳이 삭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sudo apt-get remove를 하면 되는데, remove는 그냥 프로그램만 삭제하는 것이고더 강력한 삭제는 퍼집입니다 그리고 SSH, Open SSH 서버와 Open SSH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퍼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 설정 파일 같은 것까지 다 날라갑니다. 자, 삭제가 됐고요. 삭제가 됐지만 아직 SSH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끄기 전까지는 저는 ssh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 얘기는 모르셔도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음, 설치를 해야죠. sudo ssh ssh apt 게시죠 install open ssh라고 합니다. 자, open ssh는 ssh 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 SSH와 관련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요. 예, 그래서 오픈 SSH 서버라고 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의 리눅스에다가 오픈 SSH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의 SSH 서버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 마치 아파치와 웹 서버의 관계에요. SSH 서버는 예, 카테고리이고 오픈 SSH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서버의 이름이고 이런 겁니다. 음.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설치할 거는 오픈 SSH 클라이언트인데 어, 지금 단계에서는 이 클라이언트가 꼭 필요 설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쓰고 있는 이 현재 제가 접속해 있는 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원격 제어할 때는 이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컴퓨터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시스템에 접속할 때는 저의 시스템에는 서버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y 그럼 이렇게 인스톨이 되고요. 인스톨이 끝나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ssh, start 그리고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sudo, process 프로세스 중에 process를 출력하는데 그것을 grab으로 ssh라고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음, 이렇게 sshd라고 되어있는 이름들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된 겁니다. 저도 뭐 구체적인 프로세스들의 역할은 잘 모르겠어요. 자, 됐고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의 컴퓨터는 어떤 상태냐면 어... ssh 서버가 설치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버는 계속 실행되고 있다가 ssh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립니다. 자 그럼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자 저는 두 대의 컴퓨터를 준비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컴퓨터는 음... 우리가 서버를 설치한 컴퓨터 밑에 있는 컴퓨터는 저는 별도의 리눅스 컴퓨터를 한대더 준비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컴퓨터로, 밑에 있는 컴퓨터로 위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할 겁니다. 밑에 있는 컴퓨터에는 ssh 클라이언트가 깔려있고, 위에 있는 컴퓨터에는 ssh 서버가 깔려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저는 ipaddr로 현재 저의 컴퓨터의 ip address를 알아냈습니다. 192.168.0.65네요. 자, 그럼 저는 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위에 있는 컴퓨터로 수, 접속할 때, ssh라고 씁니다. 이 ssh는 우리가 설치한 OpenSSHClient라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168.0.65 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 이게 이제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고 여러분이 접속하고자 하는 아이디가 e 고잉 이라고 한다면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e 고잉 골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뜨죠? 요런게 요런 이런 뜨면 잘된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컴퓨터에 처음으로 접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접속할 거냐? yes를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끝났고 이 밑에 있는 컴퓨터는 현재 음어 위에 있는 컴퓨터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으로, 원격지어를 통해서 위쪽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이제 더 이상 어 원래 컴퓨터가 아니라 제가 지금 ssh를 통해서 저, 접속한 컴퓨터를 대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접속하는 것을 통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는 접속하기 전에는 이 컴퓨터를 다루고 있었다가 접속이 끝나면 그때부터 제가 내리는 명령은 이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명령이 내려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prompt도 생긴 게 똑같아졌죠. 자, 이것이 바로 ssh이고 ssh를 통해서 우리가 원격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할 때는 역시나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사용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